엘사? Do you want to u i l d a snowman? 와 wow. 응? Uh? 어 어? h 아 너네 여름 What's 가는 거지? 가는 거지? 어 그럼 딱 가는 걸로. 그때 w h 이알바 u 이 w 도 있으니까 일정 h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알겠지. 그런 일은 없겠지. 야, 순아 너 혹시 연예계 관심 있어? 안 간다고? 왜? 너가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몇 가지 이유를 자세히 알려줄게.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번에 안 간다고. 왜?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? 내가 저번에 막 아침 모임 만나다고 스무인 때 그래서 그런 막. 순환나 가도록 2주 남았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랑 챙겨야 할 품목은 순환님이 카톡으로 보내놨으 확인해보고 합의를 아껴야 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도 하고 갈 건데 같이 들을 차양 리스트랑 추천 리스트를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옷을 같이 맞춰 입고 싶은데 좀 톤온톤을 맞춰서 같이 입으면 좋지 않을까? 그리고 우리가 그 톤에 맞춰서 염색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될까? 또 돈으로 하겠어? 어! 순환나 어! 어 여름철에 갈래? 아 이미 등록했어! 어, 그럼 가서 보자! 빨리. Okey-dokey.